저 요즘에 그 쉬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그거 봤거든요. 우마루! 봤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오빠가 자기 같네 이랬어 왜냐면 내가 쇼파에 뒹굴뒹굴 이불 하고 누워가지고 그 우마룩 만화를 보면서 과자를 집어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 <웃음> 자기 같네? 버노물 동생 우마룩짱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거야 어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불 덮고 쇼파에서 뒹굴거리면서 t v 를 보면서 하루종일 쇼파에 붙어있고 그러는데도 갑자기 괜찮다가 어느 순간 어?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 약간 좀 죄책감이 좀들 때가 드는 순간이 잠깐 있어요 한몇초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죄책감이 사라졌어 <웃음> 아니 너무 사랑스럽잖아 그렇다고 내가 사랑스럽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 다들 저렇구나 저러, 러저막 이런 느낌이랄까? 집에서 과자 과자 먹으면서 TV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뒹굴뒹굴거리고 그게 약간 위안이 되는 거예요 오! 괜찮아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사라졌어 뒹굴뒹굴거리면서 더욱 더 열심히 뒹굴뒹굴거리면서 먹었지 그거 보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짭짤한 감자칩을 먹고 달달한 초코송이를 먹고 콜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러니까그 보니까 너무 맛있겠는거야 그래서 오빠랑 저랑 새벽에 또 편의점 둘이 가가지고 그 감자칩에다가 초코송이에다가 그리고 콜라를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른 오징어에다가 치즈에다가 콜라 이런 것도 이제 다 세트로 사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편의점 가서 이만큼 사와서 이제 그거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우마루짱처럼 하고싶었어 그래서 더욱더 팅글거리고 더욱더 <웃음> 그랬죠 아! 깜짝이야! 짜잔! 짜잔! 짜잔! 짜잔! 우마루짱이 좋아하는 감자칩 초코송이 콜라 세트! 거기 보면 짭짤한 감자칩이랑 달달한 초코칩, 아 초코송이를 먹고 콜라를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했어 요 짭짤한 감자칩 하나. 음, 짭짤해. 달달한 초코줌이 하나. 음, 달달해. 음! 이래서 단짠단짠하는 거예요? 음! 단짠단짠 조합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? 짭짤한 포테이토의 맛 바삭바삭해 이게 좀 짠맛이 많이 쌓이면 음~~ 짠맛이 중화돼서 사라졌어요 음. 맛있네 <웃음> 오! 시원하네요 이거 이때다 <웃음> 이런 느낌이구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떤 맛일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근데 포카치만한 봉지 먹으면 다못 먹고 좀 입이 좀 물리잖아요 근데 어,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. 음 짠맛이 좀 쌓였을 때 초코 송이가 들어가면서 짠맛이 후... 풀리는 게짠맛에 입에 단맛이 들어와서 두 개가 섞이면서 점점 단맛이 강하게 짠맛을 가로... 사로... 이게 감싸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때가 되게 쾌감이 쩔... 쩔어요 이게 묘한... 쾌감이 있네? 짠맛 짠맛 거 누가 그런 이건 디저트지. 밥 먹고 후식때는 따로 있는 거지. 음. 오랜만에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 음. <웃음> 같이 싸서 먹어야 된다고요? 얘랑 얘를 이것도 괜찮긴 한데 단맛과 짠맛 그 마치 목욕탕에 가서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을 때 찌릿찌릿찌릿 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필요해 근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따뜻한 물에 있으면 아무 감흥이 없는 것처럼 극과 극을 오가니게 훨씬 더 짜릿짜릿해요 그 맛이 변할 때 그냥 같이 먹는 것보다 이쎄요딱그 짠맛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딱 여기 지점이 있어요. 그 지점에 초코송이를 먹어야 돼 궁미야. 음. 아니요. 초코송이도 하나하나 먹기에는 그 찌릿함이 덜해요. 이거 감자찜 몇개 먹고, 초코송이 한개 먹고. 응, 음, 너무 달아. 초코송이 원래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, 두 개를 먹으니까 또 너무 달아. 더우냐. 음 아. 아, 먹다가 으 음, 음, 음, 음. 음. 맞아요 우마루 요즘에 애니메이션 보다가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음. 사실 포카칩 맛도 아니고 초코송이 맛도 아는데 이두 개를 그렇게 먹으면 맛있나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놨었거든요 그날 새벽에 나가서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네 음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게임하고 드라마 볼때 이렇게 먹으면 행복하겠다 그쵸? 이거 콜라 1 5 l 아니 500ml 근데 배부르네 분명 미웅댕님 뵈러 왔는데 웬 겨울철 복면 들어가기 전 도토리 양골에 꽉 채운 다람쥐 한마리가 <웃음> <웃음> 먹는데 웃기지 마세요 집중 안되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가지고 신경 써야 되거든요. <웃음> 아 맛있었다. 다음에는 오징어랑 치즈랑 콜라 조합도 먹어봐야지 잘먹었습니다!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말고 눌러주세요 안녕~~ 이게 진정한 단짠단짠이구만 휴~~